Get you like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가발을 달고 왔는데 일단 화장을 해야 되니까 앞머리를 찝고 시작할게요. 이 가발은 핑크 에이지 가발이에요. 그리고 이 렌즈는 제가 처음 써보는 브랜드 렌즈거든요. 렌즈 펍이었나? 여기서 선물을 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처음 착용해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픽이 색깔도 그렇고 딱제취저의 렌즈라서 오늘 이렇게 따로 소개해주고 싶었어요. 나중에 렌즈 소개 영상도 올리긴 하겠지만 완전 예쁜 렌즈. 아무튼간에 빨리 시작하도록 할게요. 베이스는 이두 개를 섞어주도록 할게요. 하나는 핑크 베이스가 좀더 강하고 하나는 옐로 베이스가 강한데 밝기도 이게 좀 제일 밝고 이거는 중간 밝기 정도라서 섞어가지고 톤을 맞춰줄 거예요. 제가 집에만 있다 보니까 피부가 더 밝아져가지고 웬만한 컬러로는 잘안 맞더라고요. 이렇게 섞어가지고. 오늘은 깜박하고 선크림을 안 발랐는데 괜찮아요. 어차피 실내에만 있을 거라서 <웃음> 그래도 요즘에는 밝은 호수 파운데이션이나 쿠션 색상이 많이 나와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이두 개를 섞었는데 생각보다 마무리가 되게 매트하네요. 아주 좋아요. 저는 매트한 게 좋기 때문에 이게 자꾸 벗겨진다. 일부러 큰걸 가져왔는데 이렇게 컨실러로 커버해줄 부위를 그래도 요즘엔 피부가 조금 좋아져서 커버를 그렇게 많이 해줄 필요는 없어요. 아주 깔끔한 그런 피부가 됐어요. 깐달걀 같죠? 다음은 지방시 요 사색 파우더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비벼서 일단 얼굴 전체적으로 매트하게 해줘요. 부위별로 톤 보정하라고 나온 것 같은데 얼굴 전체적으로 할 때는 그냥 다 섞어서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차피 컬러가 그렇게 티가 안 나서 그리고 오늘 앞머리를 할 거니까 이마에 제일 매트하게 뽀송뽀송하게 해줘요. 음 아주 적당. 다음은 요 치카이치코 아이브로우로 눈썹을 좀 그려줄 건데 앞머리가 있을 때는 저는 항상 평소보다 연하게 그려요. 눈썹이 앞머리 때문에 좀더 진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뭔가. 요 아이브로우는 최근에 나온 신상인데 뭔가 미술 연필 컨셉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품이 뭔가 제가 좋아하는 딱 그런 사비 연필 같은 재질일까 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쓱싹쓱싹 아주 자연스럽게 그려지는? 이오 심도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초보자분들도 아주아주 아주 쉽게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브로우 같아요. 이렇게 그려줄게요. 이 아이브로우 진짜 좋아요. 완전 강추 한번 써보세요. 시카이치코 브로우 스타일러 저는 밀크 브라운요것도 이번 브로조아에서 새로 나온 건데 색이 너무 예쁜 거예요 이거는 진짜 꼭 쿨톤 분들 꼭 쓰라고 만든 색깔 같아요 쿨톤인 저도 안쓸 수가 없죠 약간 보라색 빛, 잿빛이 돌면서 음영색으로 아주 딱 좋은 컬러예요 색깔 진짜 예쁘다 이거는 약간 탁한 색깔 안 어울리는 쿨톤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조금 뭔 소리야. 이렇게 눈두덩이랑 언더랑 위아래로 음영을 줍니다. 이것도 완전 취조예요. 오늘은 정말 예쁜 제품들만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음 정말 광고도 아니고 이렇게 음영 베이스 하나만 발랐는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 뭔가 렌즈 색깔이랑도 잘 어울리고 이건 영상에서 몇번 썼었는데 항상 말했다시피 저는 이 하이라이터 때문에 이 쉐딩을 음. 쓰거든요. 사실 이 쉐딩 컬러는 나쁘진 않지만 엄청 만족스럽진 않거든요, 사실. 근데 저 하이라이터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 쉐딩도 같이 쓰고 있어요. 뭔가 쉐딩 컬러는 살짝 노란기가 저한테는 좀 도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나쁘지 않아요. 못쓸 정도의 그런 색은 아니다. 이 코끝을 좀 잡아주면 좀더 오똑한 느낌으로 코가 돼요. 아, 옛날에는 이때쯤이면 홍대, 이태원 강남 이런데 막 싸돌아다니면서 술 마시고 다녔는데 <웃음> 너무 슬프네요 제일 슬픈 거는 이제 막 성인 되신 분들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술자리 메이크업 막 이런도, 이런 것도 하고 싶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도 너무너무 슬퍼요 좀 약간 새내기 분위기 내고 싶었는데 기회 삼아서 오늘 쉐딩도 너무 마음에 들고 상이 아주아주 잘 되네요 까먹으면 안되는 입술 쉐딩 입술도 이렇게 윤곽을 넣어주고 나중에 립 칠할 때좀더 두꺼운 입술을 할수 있다고 제가 누누이 말했죠? 다음은 외곽 컨투어링 아주 중요한 단계죠 얼굴은 최대한 조목만 하고 제가 요즘에 살이 쪘다 고 그랬는데 살찐 거를 좀더 커버할 수 있게 게이렇 턱살 부분을 그림자로 가려주고요. 그리고 얼굴 옆에 광대 부분도 좀 자연스럽게 이마도 연결해줘요. 그리고 대망의 하이라이터 요것은 코를 좀더 자연스럽게 밝혀주고 봐봐요 진짜 완전 자연스럽게 콧대 살아나잖아요 요거 진짜 절대 없어지면 안 돼요. 이거 하이라이터로 제발 따로 만들어주세요. 요 앞볼 광대 쪽에 이렇게 칠하고 입술 산이랑 턱이랑 이렇게 다음 홀리카홀리카 마이페이 바이섀도우 팔레트 트로프를 사용해 줄게요. 여기에서는 그냥 이 진한 컬러를 쓰려고 갖고 왔거든요. 근데 다른 컬러들도 너무 예뻐요. 이것도 역시 쿨톤 분들 완전 추천드리는데 오늘은 이 컬러만 사용할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눈 끝에 먼저 진하게 발라주고요. 아이라인 하는 것 마냥. 먼저 이렇게 발라준 다음에 블렌딩. 색을 앞으로 끌어당겨서 가져와요. 이거를 눈 앞에도 살짝 이 정도만 해줘요. 그리고 언더도. 여기서 중요한 게 언더 할 때는 약간 밑에 임 효과를 주기 위해서 너무 이 속눈썹 점막 가까이 붙이지 말고 살짝 살짝 띄어서 한다는 느낌으로 얇게 블렌딩 해줘요. 이런 식으로 하면 뒤가 이렇게 약간 트여보이면서 눈이 훨씬 커보여요. 이렇게 음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좀더 블링블링하게 해줄 거예요, 이제는. 다음은 아까 베일스 음영으로 사용했던 고그 섀도우 라인인데 이번에는 요런 바세린 광이 가득가득한 요 핑크 섀도우를 사용할 거예요 요건 당연히 애교살 강조용이죠 제가 영상 찍기 전에 한번 사용해봤었는데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딱 테스트 해보자마자 아 이거는 애교살 강조용이다 너무 예쁘겠다 하고 오늘 영상에 딱 가져왔어요 이렇게 완전 은은하게 뭔가 가끔가다 바세린광중이 촌스러운 느낌 나게 뭔가 막 사이버틱하게 빛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전혀 그렇잖아요 완전 데일리로 쓰기 너무 좋아요. 그리고 애교살 강조하면 은또 이거 쉐딩을 빼놓을 수 없죠. 아까 썼던 걸로 눈 밑에 를좀더 그림자를 넣어줘요. 눈을 이렇게 이렇게 애교살을 만들어주고 역시 애교살이 있어야지 눈이 훨씬 커 보여요. 다 만들어주고 이거는 제가 예전에 여행 갔을 때 아마 면세점에서 샀던 것 같은데 아이라이너 펜슬로 그려줄 건데 예전에 한번 썼을 때잘안 번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더 써보려고 해요 근데 약간 뻑뻑하다 해야 되나? 잘 발림성이 막 그렇게 좋진 않아서 좀 많이 많이 발라줘야 돼요 이렇게 속을 채워준 다음에 아까 섀도우로 칠했던 것처럼 너무 눈꼬리를 올리진 않고 요정도로만 빼줄게요. 근데 요거는 진짜 너무너무 뻑뻑해서 뭔가 피부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그리고 요 아이라인이 펜슬뿐만 아니라 요 뒤에 이렇게 붓펜이 있거든요? 이거는 괜찮으니까 요 붓펜 부분만 사용해야 돼요. 다음은 뷰러로 속눈썹을 빡빡 집어줄게요요 뷰러가 속눈썹 붙인 것 마냥 이렇게 잘 찝혀요. 국내 뷰러 중에서는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아마 얼마 전에 영상에서 썼던 페리페라 깔끔 컬링 잉크 블랙 컬러 이게 요즘에 또 진짜 음에 들었거든요. 오늘은 이미 속눈썹이 너무 예쁘게 잘 집혀버렸기 때문에 그냥 깔끔하게 컬링되는 이 정도의 마스카라로 사용해줄게요. 속눈썹이 한올한올 뭉치지 않게 잘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진짜 속눈썹 붙인 거 같지 않아요? 와. 오늘 속눈썹 대박이다. 오늘 메이크업 좀 되는 날 같아요. 원래 특히 영상 찍을 때는 항상 더안 됐거든요, 메이크업이? 불편한 느낌이 강해가지고 자세도 불편하고 오늘은 진짜 잘 된다. 언더도 역시 해줄게요. 오늘 좀 화려하게 해야 하는 그런 파티 느낌의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좀 속눈썹도 언더도 빡세게 들어갈게요. 이게 깔끔하게 되게 한올 한올 컬링되는데 원래 같으면은 다른 마스카라들은 매게 여러 번 덧바르고 그러다 보면 떡질 가능성이 있긴 해요. 근데 이거는 엄청 진해가지고 조금만 덧발라도 되게 진하게 이렇게 딱 티나게 발려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속눈썹을 붙인 듯한 인형 같은 속눈썹을 만들어주고 이제 또 펄잔치를 열어줘야죠. 파티 메이크업은 요 눈리시아 왕펄 글리터 젤이죠. 요거는 빛나면은 살짝 보라색, 푸른색, 초록색 좀 푸른빛으로 반짝이는 펄들이에요. 이렇게 반짝이게 갑자기 완전 화려해졌죠? 이렇게 브러쉬로 콕콕 찍어서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톡톡 얹어주면 돼요. 이 브러쉬도 언니의 시아 건데 이게 펄 올리기 딱이더라고요. 눈에 보석이 달린 것처럼 이렇게 차르르 빛나는 왕펄을 올려줬어요. 눈두덩이도 좀 뭔가 아쉬워가지고 언더랑 어울리게 요런 왕펄하고 짜잘펄하고 섞여있는 요 글리터를 발라줄게요. 말려줘요. 이렇게 말려줘야 펄이 안 붙고 떡지지 않아요. 아이 메이크업이. 안 그러면 전에 발랐던 것까지 다 망쳐서. 이제 립을 발라줄 건데 요 쨍한 컬러를 먼저 베이스로 전체적으로 발라줄 거예요. 올리브영 추천템 거기서 보여드렸던 그립 조합으로 발라줄게요. 제가 거기서도 말했었죠, 이게. 진짜 진짜 안 지워져서 외출할 때 많이 바른다고. 뭘 먹을 때나. 사실 이게 빨리 굳어버려서 빨리 펴 발라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경계지면 또 촌스러울 수가 있어가지고 색 자체가 굉장히 쨍하잖아요. 또 이런 색은 뭔가 너무 립을 따서 바르면 은 진짜 촌스러 보이더라고요, 저한테는. 이렇게 뭔가 살짝 아까보다 은은한 느낌으로 발라줬죠? 다음은 플럼 레드 컬러. 이거는 채도가 더낮고좀더 붉어가지고 지금보다는 좀 부담스러운 느낌이 줄어들 거예요. 이렇게 발라주고 벌써 예쁘다, 벌써. 또 경계를 풀어줘야죠. 제가 이 컬러를 진짜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바를 때마다 항상 예쁘다는 소리 꼭 듣는 그런 색. 저랑 톤이 비슷하신 분들은 꼭한번 발라보세요. 뭔가 립이 지금 되게 스티커가 찰싹 달라붙어 있는 느낌? 너무 절대 지워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입술이 살짝 불편하긴 하지만 약간 또 적응이 되거든요. 색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와... 이건 제 인생 립 컬러예요, 정말. 이립 조합 꼭 발라보세요. 이건 에뛰드하스 쿠키 블러존인데 이거는 사놓고 한두 번, 세 번째 쓰는 것 같아요. 예쁘긴 한데 뭔가 되게 엄청 연보라? 제 퍼플 블러셔 중에는 제일 퍼플인 것 같아요. 뭔가 이걸 바르면 메이크업이 다 비슷한 느낌이 들어서 좀 은근히 막 항상 사용하게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은은한 펄이 있어서 또볼 모양을 굉장히 예쁘게 만들어주거든요. 이게 또 바르면 컬러가 너무 예뻐요. 보라색 블러셔 좋아하시는 분들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애플존 위주로 이렇게 귀엽게 발라줄게요. 진짜 오랜만에 이런 느낌으로 한것 같은데 역시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근데 아까 아이라이너가 너무 아쉬웠기 때문에 이 붓펜 부분으로 다시 좀 빼줄게요, 꼬리만. 좀더 길고 얇게 뺀 느낌으로. 이게 훨씬 예쁜 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이렇게 오늘은 좀 자연스러운 느낌보다는 티나는 느낌으로 화려하게. 이렇게 메이크업이 완성된 것 같네요. 그러면 앞머리도 빼고, 제가 앞머리를 자르고 싶은데 덜컥 잘라버리기에는 겁이 나서 이렇게 가발을 썼어요. 요즘에 정말 잘라버리고 싶어서 고민이 많거든요. 자를까요? 말까요? 정해주세요 여러분. 저는 앞머리를 잘라도 잘안 넘어가는 그런 머리라서 정말 잘 결정해야 돼요. 신중하게. 뭔가 왜 이렇게 앞머리가 똑진것 같지? 약간 이런 느낌 어때요? 그래서 오늘 메이크업은 이렇게 끝내 볼게요. You <목소리> know the jungle as it's o u l e s And I just g o t t a keep it cool And I'll be treated like a true So don't be acting like a fool But get you sobbing like a moon Tryna get everybody's cool Go ahead and drop into the pool